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차량 통행이 충분한 도로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골목이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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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 나왔습니다 마당앞에서 마을로 향해 촬영했습니다 멀리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 집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집 외부입니다 벽면은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담장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땔감이 아주 많습니다. 나무보일러가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영덕군 지품면지품리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71제곱미터 82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주택 면적은 68.51제곱미터 20평이 있습니다. 창고 면적은 19.77제곱미터 6평이 있습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0년 12월 13일입니다. 방향은 남방기존 남동향입니다. 매매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